이제 제가 여기 벽돌에다가 지금 다이아몬드 컵을 장착을 했고요. 이걸로 한번 갈아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힘을 줘서 석재라는 모재를 갈아 냈는데도 잘 갈리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로.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 브랜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프레레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충전 임팩 렌치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 디월트 배터리랑 동일한 배터리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 봐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올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충전 임팩 렌치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깍이 포함된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모델은 FCW-20N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 베어 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열어보면 은 이렇게 충격 방지 스펀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몸체, 한글 사용 설명서 이렇게 어깨 끈도 들어있고요 임팩트 렌치를 임팩트 드라이버로 바꿔줄 수 있는 어댑터도 들어있고요 22mm의 핸드 소켓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마음에 드는 게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지고 충전기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디월트 배터리, 프레렛 배터리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충전기도 넣으실 수가 있고 몸체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스펙은 브러쉬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최대 플림 토크가 330Nm 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속도 조절 3단계가 가능하고요.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RPM은 1900RPM이고요. 제품이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어깨끈을 제가 장착을 했는데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은 기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끈을 많이 달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데 어깨끈이 이렇게 구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베어툴 몸체만 들어있는 하드케이스 포함 어댑터 포함 핸드소켓 포함 어깨끈 포함해서 5만원 중후반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는 유저분들도 쓰고 있는 임팩트 렌치를 수리를 맡긴 상황에서 공백기간 동안 쓰기 위한 세컨드 제품을 찾으실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이나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또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볼 거고요. 디월트 20V 맥스 배터리 혹은 디월트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바로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잠그는 모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드에서는 속도를 일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바 반대쪽을 눌러서 푸는 모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셨을 때는 속도 조절은 불가능하고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켤 건지 끌 건지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트릭을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기만 도는데 여기서 한번더 눌러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하게 되면 트릭을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멈춰줘서 볼트를 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쓰시면 유용한 기능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디월트 DCF-880 모델과 견주어 볼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두 가지 모델로 15cm 가량 되는 육각 머리 피스를 박아 볼 거고요 이렇게 지금 박아 봤는데 디월트880 모델이 조금 더 빠르게 박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기장이 30cm가 되는 육각머리 볼트를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만큼 긴 피스를 또 박아 봤는데 880이 조더 빨라요 880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RPM이 2300rpm이고 프레레 모델 같은 경우는 1900rpm 입니다 이렇게 부하를 받는 걸 이겨내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박혀 내려가는 속도가 디올트 8 8 0은 조금 더 빨랐어요 프레레 제품 같은 경우는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높은 곳이라고 가정했을 때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다 보면 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이를 높은 곳에서 푼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아까 풀린 모드에서는 이렇게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켜게 되면 은 트리거를 내가 끝까지 누르고 있어도 딱 알아서 조금만 풀고 멈춰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계속 돌면서 떨어뜨릴 우려를 막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엠빌 같은 경우는 엠빌 링 타입이고요. 링이 있는 타입이고 이제 디올트 같은 경우는 볼 타입입니다. 디올트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뺐다 꼽았다 사용하시기에는 좋은데 한 가지 사이즈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엠빌 링 타입에 핀을 꽂을 수 있는 핀 타입을 선호하시거든요. 이렇게 꽂고 나서 이렇게 핀을 체결해서 이 고무링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은 절대 빠지지 않고 강력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충전 그라인더고요. 모델은 FCG-20N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자와 케이스를 열어보면요. 자 사용설명서 하나, 손잡이 하나, 스펜 하나, 충전그라인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브루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외경이 4인치로 출시가 되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최대 RPM이 8000rpm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스위치 타입은 패들 방식의 타입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패들 방식 타입의 충전그라인더들이 이제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이 되고 고정을 못 시켰는데 지금 이번에 프레레 제품 같은 경우는 패들 방식으로 나와서 사용하다가 혹시나 위 시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그라인더가 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멈추는 안전하게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눌러서 고정을 시켜서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립감도 굉장히 지금 슬림하게 나와서 새끼손가락 으로 돌리더라도 데일랑말랑하는 정도고 굉장히 얇게 나왔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연마석을 꼽아서 연마도 해보고요. 그리고 절단석을 꼽아서 철이라든가 이런 모재들도 절단을 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잘라 볼 텐데요 부하를 적게 받는 요 절단석으로 철을 자르는 작업부터 부하를 많이 받는 해바라기 뺏바 작업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작업 철을 갈아내는 작업까지 부하를 많이 받는 정도까지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 테니깐요 일단은 절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배터를 꽂으시고 전원을 켜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2단 3단.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게 초보라고 하시면 속도는 1단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라인더를 매일 만지시는 작업자라면 3단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은 속도로 사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힌 다음에 속도를 올리시기를 권장드려요. 일단 저는 낮은 속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 전산볼트 갑니다. 지금 얇은 거라서 그런지 너무 쉽게 잘 잘렸고요 제가 조금 더 굵은 모조로 바꿔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전산볼트를 준비했고요 이게 열 처리까지 됐는 거라서 자르기가 조금 부하가 생길 것 같은데 트리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옆에 요레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회전을 하게 되는 고정을 시키는 타입이거든요 잡고 싶으신 부분에 잡으시면 되고요 초보다 그러면은 트리거를 누르고 작업을 하시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신다면 그때 손을 트리거해서 놓는 순간에 이렇게 딱 멈춰주기 때문에 패들 스위치의 장점이거든요 자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한번더 잘라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운데도 잘 이겨내고 잘 잘리는 느낌이에요. 한번 갑니다. 지금 제가 무게를 밑으로 좀 누르고 있는데도 잘 이겨내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생각보다는 너무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절단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보다 더 부활을 많이 받는 상황인 해바라기 페파로 연마를 해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날로 세멘트도 갈아보고 그리고 옵셋으로 철도 갈아보는 작업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제가 해바라기 페파를 장착했고요 각각을 준비했는데 여기 위에 지금 코팅된 것들을 다 한번 벗겨내볼게요 제가 체중을 실어서 세게 눌러볼 테니까 이겨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합니다 와, 잘 벗겨진다. 자, 이번에 제가 체중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제 제가 거의 지금 다 벗겨냈는데 진짜 유성 그라인더만큼 너무 쉽고 잘 벗겨내졌어요. 자 이번에는 옵셋으로 제가 장착을 했고요. 똑같이 철이라는 모재를 연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마 작업을 할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초보자분들이면 초보자분들일수록 처음에 스타트를 속도를 낮게 하셔서 작업을 하다가 손에 익으면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체중을 누르고 있는데도 와, 안 멈추고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옵셋이라는 이날로부하을 많이 받는데도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계속 이렇게 이겨내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제 제가 여기 벽돌에다가 지금 다이아몬드 컵을 장착을 했고요. 요걸로 한번 갈아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힘을 줘서 석재라는 모재를 갈아 냈는데도 잘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렸고 올라가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레레 충전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는 박힐 때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속도적인 면에서는 880보다 조금 낮은 게 사실이었어요 브러시스 모터에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거 속도 조절이 가능했는 부분 금액이 880 모델이 지금 베어툴 몸체 기준 15만원에서 16만원인데 지 프레레 제품이 5만원 중후반이면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성비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았어요 패드 스위치라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방식보다 근데 이제 패드 스위치의 가장 큰 단점이 누르고 있어야지만 작동이 된다인데 프레를 제품 같은 경우는 누른 상태에서 옆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그 부분이 너무 획기적이었고 절단하는 모습부터 부활을 많이 받는 연마 작업까지 해봤을 때 유선 그라인더 못지않게 괜찮은 성능을 내줬습니다 프레레에서 배터리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보통 직구로 해서 쓰시는 분들의 디월트 타입의 배터리가 디월트 정품 충전기에 충전이 안 됩니다 프레레 제품 같은 경우는 디월트 정품 충전기에 충전이 되고 디월트 제품에도 당연히 체결이 됩니다 그라인더랑 이렌치를 사용할 때디월트 배터리를 꽂아서도 사용을 해보고 프레레 배터리를 꽂아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했을 때 힘을 전달해주는 능력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디월트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한 7만원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디월트 정품 배터리가 좀 비싸서 좀 망설여지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세 제품 모두 다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됩니다 추후에 뭐커스라든가한마디를 송풍기, 기타 등등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 제품 라인들이 계속해서 프레레로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에 마키다의 베이스로 해서 나왔는 제품들은 많았지만 디월트를 기반으로 그라인더라든가 전동 드릴은 국내 시장에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프레레 한국 본사에서 충전 그라인더 6개 그리고 충전 인펙 렌치 6개 그리고 배터리 6개 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기재해 놓을 거예요 고기를 클릭하시거나 휴대폰이시라면 터치를 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신청 완료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공구들이 너무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았다가 소개해드리면 좋을 법한 제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교체하다가 작동이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또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그라인더 작업을 하실 때는 보안경이 필수입니다. 눈에 파편이 튀거나 불꽃이 튀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라든가 보안경은 꼭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석재작업도 하고 연마작업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그라인더 안쪽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 상태로 보관을 해두시면 빨리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을 하셨다면 송풍기나 에어건으로 안쪽을 불어내줘서 깨끗하게 한 후에 보관을 해주셔야지 또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안전하게 고장 없이 오래 공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